g 자라고 g o 있 d How 게 i d y 게 u get that? I didn't get that. I 그 i d n 그 get t h 서 t 분자 i d n t get t 는 a 화 I d 는 d n t g 는 t t 고에너지 d i d n 에서 e t 고 h a t I d 분자 n t get t h a 그래서 여기는 동화자성, 나는 유화자 응. 그죠 맞아 맞는데 틀리지 않아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은 문제에서 그죠. 여기 여기 문제 봐봐 네 광합성과 그죠. 세포 호흡시 그죠 그러면 은이 광합성에 해당되는 건 어디지? 가리에서 여기가 빈에너지로 광합성이니까 여기가 광합성이고 잘하네 여기가 에너지가 나오니까 여기가 세포 굿굿 완전 잘했어 이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은이번은가반이 가반응이 건데 광합성은 영록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음 스포, 나 반응은 주로 미토콘들이야. 어, 스포 잘하는구만. 예서 일어나네요. 잘했어요.